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에텐잡로 케빈입니다 이왜 2.0 왜 3.0에 한 중간 왜 2.5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스테더과제 유튜브가 네, 콜라보를 맺어가지고 함께 진행을 하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어 이런 NFT 행사나 아니면 은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특헤어 해야... 월렉 만들고 있는 이찬민입니다 이런 사용처가 있다면 NFT는 앞으로도 계속 쓰지 않 하지 않을까요? 네, 오늘도 너무 좋습니다 아. 네, 여기가 스틸덕 유니버스 1 5프 모임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도 앞으로 우리 NFT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섹시한 그 지금 저희 영화가 굉장히 재밌다는 소문이 많거든요. 그다 제가 낸 겁니다. 영화 자백을 만든 윤종석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손종석입니다 팝콘 드시는 분들 빨리 드셔야 돼요. 영화 시작하면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배우 김윤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시고 진짜 괜찮다 싶으면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김세희 역을 맡은 나나입니다. 네, 저는 이번에 영화 자백을 제작한 리얼라이즈 피처스의 대표 원조연이라고 합니다. 성장인 원, 이 펜트에서 공기 무대니다